안녕하세요. 여기는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한실한건 안무 영상을 찍있 있는 한국에 내가 한국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에있에는한는 이렇게. 이게 승호 형은 보라색, 저는 옷이 보라색. 대본 저는 약간 이 포인트들이 이렇게 지금 커플이에요. 심심한데 뽀뽀나 할까요? <웃음> 무엇보다 또 다양한 모습도 담겨 있고, 그리고 수빈이랑 저랑 형은 뭐 처음 처음 하거든요. 그거 기대해 주세요. 지금 보세요. <웃음> 지금 보세요. 봐. 돈좀 있으세요? 네, 지금 처음에 여기 도착했을 때 굉장히 추웠거든요 근데 촬영에 들어가니까 소홍이 형이랑 함께라는 생각에 이렇게 화끈하게 달아올라서 <웃음> 네, 전혀 춥지 않고요 이 스테이지 브레이크를 위해서 제가 이제 퍼포먼스를 따로 러 준비를 한 건데 굉장히 소리가 굉장히 촥 빠지면서 되게 나긋나긋한 사운드로 채워졌는데 이제 둘이서 이제 여기를 심심하지 않게 채워나올 수 있도록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요. 감정선을 보여주는 게제 핵심 요소인 것 같습니다. <목소리> 저희가 이렇게 아침부터 와서 수빈이랑 저랑 회화 안무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단체 안무로 들어가는데 이제 시작이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이제 원더키와 함께하는 스테이지 브레이크 와라쎄 찍고왔는데 체스판에서 게임 씬을 찍었었는데 또 체스판이 있네요 뭔가 느낌상 뮤비 또 찍으러 온 느낌 나는데 <웃음> 얼핏 듣기로는 새벽 1시쯤이 예상 종료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가고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추울 일이야? 왓쌟! Okay, okay. okay. okay. 추아야이봐이와 여러분 이거 오, 보이시나요? 오, 와. 형 머리 어디 갔어요? <웃음> 어? 나 어, 뭐야? 뭐야. 뭐야. 와 여기도 김설이네. 나시 아, 아, 아, 야. 좋아. 야 좋아. 아, 이거는 진짜 이새 와, 거봐 네. 하이어 앞에 보고 해봐쌤세이세요세요 <웃음> 자, 안녕요 t a k i me high. 너무 잘 봤는데. <웃음> <하나? 오케이. 웃음> 붉은 천도 있고, 뭔가 좀 강렬한 느낌이 있는데, 뭐랄까, 이, 왕좌가 있으면 되게 멋있을 것 같지 않나요? 뭐랄까, 뮤비의 연장선의 느낌으로도 봐도 좋을 것 같은? 어. 오늘 군가야 <웃음> 처음으로 춤추면서 <이렇게> 표정도 <웃음> 하고, 손도 쓰는데, 얼어가지고. <웃음> <웃음> 여러분, 저 머리 색깔 바꾸려고요. 어떤 색깔인지는? 무대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정 내렸죠. 어떤 색깔인지는 비밀이에요. 예전에 어떤 한 멤버가 했던 머리색이긴 합니다. 근데 그몇년 동안 아무도 하지 않았던 색깔입니다. 그러면 무슨 색깔일까요? 자. 밥 먹고 이제 옷갈아입게요첫 차. 첫 창. 자 끝. 추운데 아이스크림 아, 먹고요. 이렇게요. 한세가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첫 번째를 무사히 마무리했어요. 이제 쉬는 시간을 갖고 두 번째로 돌아갈게요. 네. 짜잔. 네.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두 번째. 세트장으로 왔습니다 2절 후렴풍이 끝나가지고 이제는 댄스 브레이크부터 끝까지 추는 구간인데 이것도 아마 어마무지 하기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좋은 그림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할테니까 또 그리고 아까 보니까 잘나오더라고요또 영상도 그렇고 운동 잘 나와가지고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단체의 댐프가 나오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 추위 속에서 모두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빛을 발랄 겁니다. 좋아. 난 너무 추워. 어우, 찝나 콧물 나와 있는지도 모르겠다, 지금. 발음도 안 되고. 가뜩이나 원래 발음 안 되는데. 단자사진! <웃음> 어떻게 <누구> 찍어요, 우리, <웃음> 우리 <웃음> 위! 제가 지금 보여줘요. 내가 이렇게 말할게 아, 야, 가검미 너무 아니, 넓다. 됐어? 검미 그, 어. 어, 예, 그거 너무 좋아. 우리가 맨날 앨리스 건강해서 건강하세요 하는데, 정작 우리는 건강하게 잘 지내야죠. <웃음> 뭔가 어서 사람도 없네. 이게는또 정신이 없어. 그렇죠. 그지 그렇죠. 그렇죠. <웃음> 여기서 갈생하게 됐어. <웃음> 아, 약하게 했어. <했다. 웃음> 정 표정을 해야 되는데, 립도 해야 되는데 입이 안 움직여도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 나이 이제 좀 있어요, 23. 이제 시간도 늦어지고 이렇게 춤 여러 번 추니까 힘이 안 나네. 이것이 스테이지 브레이크다 이것이 포토이다 <머래> 와! 프리덤. <Freedom. 와, 머래> 아, 미션 거또 감격스러워. 떠나왔 네, 일어나면 아, 너무 다워 고생 많았어요, 진짜. 네, 저희가 원더케이 스테이지 브레이크 드디어 저희가 촬영이 끝났습니다. 많이 추웠는데 네. 그래도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m b 스 여러분들이 진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니 네. 말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네. 이게 렇 연기가 계속 네. 나와요 이 나와요 네. 와, 아무튼 이렇게 추운 날씨에 정말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네. 어, 오늘 아침 일찍부터 촬영을 했는데 이게 네. 뮤비 찍듯이 되게 오래 찍었잖아요 어,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상 없이 잘 맞춰낸 우리 멤버들 너무 수고했고 그다음에 스태프분들도 너무 추운 날씨에 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저희 어, 스테이지 브레이크 여러분들 많이 많이 어, 기대해 주시면서 또 우리 폐업무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네, 네, 페어 폐허무도 많이 많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댄무도 있죠. 그렇죠. 네. 스페셜한 와라세 기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메리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